아... 오늘 빅맥송 챌린지나 한번 찍어볼까? 아 <놀라> <adjusting>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두장 특별한 소시장 상추, <reaction> <상>, <Crunch> 치즈, 피클 <Edward> <biography> p a 가지파라파파 i